안녕하십니까 md 원장 이상달 입니다 오늘 질문은 가슴 성형에 후 가슴 마사지를 받아도 될까요 된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슴 마사지는 정도에 따라서는 요 한달 뒤부터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세게 하실 경우는 3개월은 지나야지 안전합니다 음 근데 마사지에 관해서 이제 좀 첨언을 하자면요 많은 분들이 가슴 마사지 보다는 엎드려서 받는 뭐, 타이마사지 같은 거 있죠 그런걸 언제 받아도 되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가슴이 압박이 되니까 이역시도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받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